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아요활성산자수 주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해서 네, 네 쓰시는 거예요.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환 TV 스타십입니다. 두분 나오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과 반대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자두분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요 어,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어떤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냐면 비타민C와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나또 흥분하게 만드네 이거. <웃음>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혈압, 뭐 고지혈증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네, 이런 분들 성인 3명 중에 한 명이 고혈압이라고 요즘에 맞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반호자님도 네, 네. 좀 드시는 네. 것도 있으시죠? 보통 뭐 큐, 코엔자인 Q10이라는 거 많이 그렇죠. 먹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식품안전의학청에서 기능성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거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잘 아시는 오메가 3.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그래가지고, 네. 네. 중성지방 수치 네. 낮춰주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고 그래서 오메가 3 많이 드시는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네. 어, 그, 그런 영양제들보다 훨씬 좋은 네. 비타민C 효과에 대해서 네.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궁금합니다 네. 박사님께 네그 사실은 어, 코엔지암키텐, 오메가3 다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다 네. 알려져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오늘은 그와 함께 또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어, 박사님 뭐 하실 말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네. 흥분해요 네. 네. 네. 제 혈관을 검사를 딱 해봤는데 음. 혈관센터장으로 있던 내 제자가 내 혈관 검사결 그걸 보고 <웃음> 진짜 그 결과 보고 놀라서 바로 전화를 했어 나한테 음. 어우씨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영상의학과에 서하는 검사인데 네. CT로 네네테레 네, 네. CT를 이제, 네. 가, 이제 심장을 해가지고 관상동맥을 보는 거죠 칼슘 짓을 재는 거예요. 네네네. 음, 네, 네. 그때 제가 50대 말때 그걸 검사를 했어요. 음. 데 자기는 50대 말인 사람을 검사하면서 그게 영0서부터 1000점까지 나오는데 빵점이 네. 나오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내가 빵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칼슘 은 침착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침착이 그래서...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찼다가 찼다가 못쳐줬대 와, 칼슘 너무 혈관이 너무 좋지데 거예요 하나도 못쳐지 거야 CT <웃음> 네. 찍으면 척추가 찍히잖아 네. 척추랑 비교해서 찼니 응? 심장 거예요. 뒤에 척추가 딱 나오는데 네. 척추가 파란색으로 나와요 네. 칼슘이 가랗게 파랗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아 이거 잘못 찍었구나 생각을 했대는 거야. 근데 어... 척추를 보니까 척추가 파랗게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칼슘 하나도 없는 거야. 와... 아시잖아요. 칼슘이라는 게 염증의 산물이에요. 맞아, 참... 염증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가 나고나서 아물고 날때 그때 칼슘이 심착이 됩니다. 음... 하나도 없는 거야. 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거를 맨 처음에 그 진단법을 찾은 분이 그게 어느 정도 천개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천 점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0점에서 천 점으로 그 파티클 네. 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천개 이상은 천 점이야 네. 응? 근데 대개 이제 오수 때만 아니면 막 400점, 500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 점수가 어, 높을수록 네.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점수가 높을수록 네. 나쁜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놀래가지고 정말 야, 아, 저도, 이러... 저도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음. 직접 이번에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0.5mm 원래 음. 0.5mm예요 그 음. 사이즈가 정상 음, 네. 그 혈관 내피 동맥 내피가 네, 네, 네. 그거 보고 내 의대 동료 교수 중에 여러 명이 비타민 C에 빠졌어요. 아. 동맥경화는요 네. 사실 첫 번째는 혈관 내피가 손상이 오는 게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손상을 내는 조건에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는 거예요. 네. 고혈당이나 고혈압 오래 방치하면 혈관이 쉽게 상처가 나요. 음. 그, 뭐, 네. 이론적으로 음.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이, 이걸 많이 이질을 하면, 그냥 120이나 80으로 해야 되는데, 음. 170에 120으로 한 사람들이 혈관 내피 손상이 빨리, 옵니다. 빨리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네. 음.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일으키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음.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고혈압, 당뇨 있으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더라고요 네. 어, 저는 정말 놀랄지 음. 왜 낮추는 거예요? 음. 당뇨 환자가 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돼요? 음. 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켜야죠 맞습니다 예, 산화되지, 산화되지, 산화되지 않은 런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C는 요 네.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음.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혈관 내피 손상을 주는 주범이에요. 그건 음. 생화학하시는 분들이 그몰래큘라 음. 발로이즘 분들이 다 벌써 알죠. 90년 초에 네. 논문으로 다 밝힌 얘기. 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장기가 혈관이에요. 혈관. 이 어디에? 혈관 내피지. 왜냐? 면 혈관 내피는 네. 혈액하고 접촉하고 있고 네. 그 혈액 안에 활성산소가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음. 끊임없이 공격을 음. 받는 게 혈관 내피예요. 네. 활성산소에 의해서. 근데, 현대인은 뭐라 그랬어요? 과식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속에 활성소사가 너무 많은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의과대학다할 때는요, 동맥경화제 없었어요. 음. 지금 30대 중반에 쓰러져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 50대, 60대 이전에 쓰러지는 사람 없었어요. 음.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졸업했지만, 네. 없었어요, 그때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그 순환기내 곳을 물어보니까 뭐3 0대 중반 누구 뭐 흔치 않게 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와서 병변을 일으키는 연대 한2 0년 이상 젊어진 거예요. 음. 왜 그래요? 음.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음. 저는 의사들이 이런 깨우침이 있어서 해요. 현대인은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음. 삶을 살고 있다. 과식, 네. 스트레스. 네. 그러면 당연히 음.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할게 아니라 아, 네. 활성산소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네. 비타민 C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워낙 많이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요. 네. 용량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 우리 단원장님이또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네. 네. 처음에 이제 먹을 때 비타민 C를 네.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속이 쓰려서 거부반응을 음. 일으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000ml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음. 식사 중간에 1000짜리를 음. 먼저 아침 먹을 때한 번, 음. 점심, <웃음> 점심 먹을 때한 어. 번, 저녁 먹을 때한 번. 네. 그니까 그럼 하루에 3000이 되겠죠. 3000이 되겠죠? 네. 뭐 그래도 아마도 우리 수용체, SVCT1 이라는 그 수용체에서 그걸 다 음. 수용, 하지 음. 못할 테니까 네.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게 한 이제 6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번씩 나눠서 드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달 정도 드셔보시면 이제 잘,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돼요, 신거에. 음. 그러면 어2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두알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하루에 6천 정도까지는 음. 어혈 가장 중요한 우리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 드셔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일년 정도 드시고 나서는 수용체가 충분히 늘면, 그 다음에는 한 3천 정도 이렇게.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혈관 건강과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네. 너무 건강관이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큰 확신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